네, 저는 네관련다 안녕 동 t v 요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 본인을 소개하신 나상만 구독자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들 중에는 전방 추돌시그 충격을 견뎌내는 역할을 하는 전면쪽의 기둥인 A필러와 사이드미러 사이에 작은 유리가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이 유리의 용도를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동차들을 살펴 보았더니 몇년 전부터 출시가 된 많은 차량들에는 이 작은 유리가 다시 적용돼 달려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유리의 정확한 명칭과 용도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안타까운 사고 영상인데 어머니와 아이가 인도를 걸어오고 같은 시간 경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아이의 엄마는 사망을 했고 운전자는 3일 전눈 수술을 했고 A필러의 시야가 가려져서 보질 못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야. 한 방송사에서 비슷한 조건을 설정하고 운전자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 차가 좌회전을 하는 도중이고 사람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 조수석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A필러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A필러는 수돌자 곳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굵게 설계가 될수록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A필러와 사이드 미러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유리는 운전자의 시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사각지대를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중요성을 모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프론트 벤트 글라스의 경우는 방향제나 인형 같은 액세서리로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독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햇빛이 들어와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작은 유리인 만큼 썬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전면 유리의 농도와 비슷한 필름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또한 가지,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유의해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운전자의 자세 또한 중요한데 시트에 앉을 때는 안쪽으로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어깨를 시트에 붙여서 등받이의 각도는 120도 정도가 되게 하고 양팔을 펴서 핸들에 올렸을 때 조작하기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다리가 완전히 펴. 지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주고 핸들과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맞추면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사선을 바꿔야 할 때는 서행하면서 고개를 어깨에 있는 곳까지 돌려서 사각지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숄더 체크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선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메일을 보내주신 나상만 구독자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양한 각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차는 내일 갈린다. 수고했어, 동 t 비요